한 번만 봐주세요. 응? 오빠 한 번만 봐주세요. <웃음> 어, 먹어? 응, 알았어? 알았어? 조금 이따 상황 봐서 수영할 거야? 네. 진짜? 응. 음. 음, 웬일이야?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. 진짜 우리 해볼건 나이? 왜? 좋았어? <웃음> 음 망고도 있다. 음. 리아. 너 스탠드업, 너손 한번 흔들어주면 안 돼. 손 핸드쉐. 오케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브입니다. 오늘은 너무 달라지. 그리고 이제 라이벌 허리데이 스타일여러 나가자. 응 아니인데. 음. 아, 집 진짜 가려고 이 <웃음> <웃음> 좋아? 좋아. 응. 자, 우리 이제 어디 가? 앞에서 가자. 그래? 응. 우리 같이 사귀자 자. 자. 아, 우리 공주 오늘 엄청 이쁘네 <웃음> 진짜? <웃음> 음. 엄마가 d i s 가아나서진 차이파요 애 l i e 너 이거 알아? 이거? 너 페이크, 너너숨 을? 음, 음, 나 포커 아 음, 알아? 하고, 예 설도 있 어요? 당연 하지. <웃음> 우리 공주 수영복 갈아입었네? <웃음> 네. 이제가 우리 아, 어, 청생 방이 또 음, 다고 다날 좀 수영장 그럼 이제 여기 황해안녕. 음. <웃음> 여기가우리가좀 만나. 아이 좀 만나. 퍼카 퍼탄다낭. 아, right? so, 저기 저기 so, 저기. 스룸. 맞아. 스룸 아니야? 맞아. 저. 아니야. 저기야. 저기? 어. 어 그러네. 음. 어, 어떻게? 저기. 어떻게 알지? <웃음> 저기서 저희가 음. 처음에 왔었어요. 음, 여기다 다음에 또 와요. <웃음> 내년. 내년? 음. 자 우리 공주 들어가요. 네. 그럼 우리 가자. 음. 짠 미야 미야 가자 진짜 예뻐 여기 들판이 매울 이 t 해 o 나. a y It's o k 이리 와봐, 자, 오빠, 나 다리 될테니까 네가 오빠 다리 들고 있어, 말할게 잠아있어, 여기 잠깐있어나한 뭐해? 다리 를 잡아야 돼 아, 오케이 okay. 카메라저 성공을 했다가? 성공 안 했어? 성공했어? 성했어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아아아! 오오오 아아아! t i done? Ok vậy là sau sáng ngày hôm nay thì tụi mình sẽ về Đà Nẵng Giờ tắt c m 11 giờ rồi Thì uh, trước nữa thì tụi mình sẽ check out xong rồi về Đà Nẵng thôi Kết thúc một uh, ngày đi nghỉ thật là tuyệt vời <cười> Về Anh nhăn Hehe. <laughs>